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2강부터는 유료염 손해배상 및 보상에 대한 각국의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법률들은 1992년 국제협약을 수용한 체제의 국가들과 국제협약체제와 독자적 기금제도를 함께 보유한 국가 또 미국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개 그 선진해운국 또는 어, 정유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어, 1992년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있고요. 어, 또 이외에도 국제협약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독자적인 기금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몇개 있는데요. 어, 이러한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 입법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따로 분류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 국제협약체제보다 도더 강력한 어 해양환경보호정책과 또 피해자의 그배상과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자적인 법으로서 미국법을 어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외에도 어, 전혀 국제협약도 따르지 않고 어, 자국의 독자적인 법을, 법으로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이들 국가들은 어, 해운이 발달해 있지 않고 또 전유산업도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어, 대비책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입법체계는 우리가 어, 모델로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분류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나눌 때는 이러한 그 독자적인 체제의 영역 속에 그런 그 형태도 하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992년 국제협약체제의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오늘날 대부분의 그 선진해운국과 그 석유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1992년 국가, 국제협약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협약을 모두 받아들인 국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과 독일, 스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제협약체제의 국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가겠는데요.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모두 같은 협약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요. 1969년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각각 32개국과 14개국인데요. 이 중에서 두 개의 협약을 모두 받아들인 국가는 14개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각각 141개국과 118개국인데요. 이두 협약을 모두 가입한 국가는 118개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118개국 중에서 이 국제기금협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또 가입된 국가가 32개국입니다. 결국 이 32개국이 세계의 국제협약을 모두 받아들인 국가라고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 EU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물론, 1971년, 69년, 71년 협약을 받아들인 국가들도 국제 협약체제를 수용한 국가에 속하긴 한데, 어, 우리가, 어, 우리나라같이 정유산업이 발달하고 해운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1992년 협약체제 또 2003년 추가기금 협약까지 가입한 국가들이 모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영국의 경우에는, 어, 영국 유료 오염 관련 제도가 대개 1995년 상선법, 또 Merchant s 1995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고요. 이, 이 법이 이제 몇 차례 개정되는데 1997년 상선 및 회사보안법으로 어, 개정이 될 때, 어, 또 2006년 상선법에 의해서 개정됨으로써 오늘날의 유료 오염 손해 배상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영국의 상선법을 보시면은요, 이 영국법과 미국법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법과 사법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서 공법규정과 사법규정이 공존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법이 일체화된 이런 나라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입법체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국의 상선법 속에서도 이런 공법규정과 사법규정이 모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1995년 상선법 도 모천트시핑에트 1995는 총 13부로 나누어서 316개 조문을 가진 방대한 법률인데요. 해상운송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1894년부터 1994년까지 여러개의 상선법이 있었는데 어, 이러한 상선법과 기타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통합해서 어, 제정한 것이 1995년 상승법입니다. 어, 또 1997년 상승 및 회사 보안법에 의해서 1995년 상승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1997년 상승 및 회사 보안법에서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 2006년 상승법에서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함으로써 오늘 날과 같은 유료형 손해배상 및 보상 제도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어, 이 기본법이 되는 1995년 상선법의 이 구성을 먼저 보시면은, 어, 이 1995년 상선법은 총 1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어, 일부,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데, 제1부에서는 영국 선박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제2부는 등록, 제3부 선장과서는 제4부 안전, 제5부 어선, 제6부 오염방지, 제7부 선주책임, 제8부 등대, 제9부 해남구조 및 난파선, 제10부 집행권과 집행관의 권한, 제11부 해양사고조사, 제12부 법적절차, 제3부 보칙의 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중에서 해양오염방지 또는 어, 유료염손해 배상책임과 보상에 대해서는 제6부, 오염 방지에 대한 이 제6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그래서 제6부를 보시면은, 어, 마폴 협약, 해양 오염 사고에서의 어, 공해상 개입 협약, 유료 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과 같은 공법 분야의 국제 협약을 어,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고요. 어, 제6부 제3장에서는 유료 오염에 대한 책임과 어, 책임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제153조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소원에 대한 책임, 또 제154조에서 비유조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소원에 대한 책임, 제158조에서 책임자한 소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53조는 어, 책임 협약에 해당이 되고요. 154조는, 어, 153조는 책임 협약에 해당이 되고, 154조는 어, 벙커 협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선박의 유력 협약. 그리고 제 158조에서는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요. 또제 6부 제 4장에서는 국제유류오염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상기금과 기금분담금, 오염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나와있는데요. 소위 그 1992년 기금협약과 2003년 어 추가기금협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다음은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독일을 비롯한 그 유럽연합 국가들은 뭐 대부분 유럽연합의 결정에 의해서 어이그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및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어 모두 수용하고 국내법화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EU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 이런 원칙을 각국에서, EU에 소속된 각국이 또 국내법화하는 이런한 그 입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일의 경우에는 1988년에 제정된 유료오염손해배상 및 보상법이 어, 해양유료오염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조에서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이 비준한 이 세가지 국제협약이 모두 유료염손해배상및 보상법에 의해서 국내법으로 수용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법률체계는 그 독일법은 대륙법계에 대륙법계 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모델로 하고 있는 입법체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경우인데요. 스페인은 특히 2001년 프레스티지호 사고라는 대형 유료 오염 사고를 겪으면서 국제 협약의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국가입니다. 그래서 1992년 책임 협약과 1992년 국제 기금 협약은 물론이고 2003년 추가 기금 협약과 2008년 선박 연료 협약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스페인은 어,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 국가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국왕이 협, 협약을 승인하고 공포하는 내용의 증서에 서명을 하고 관보에 국왕 서명 증서와 협약 원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협약 자체를 국내법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제협약을 조문 그대로가 스페인에서는 국내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약 체제와 독자적인 기금 제도를 보유한 국가인데요. 이 프랑스와 캐나다가 이 대표적인 국가인데 에, 우리나라 입법 체계를 앞으로 이제 보완할 때에는 이두 나라의 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대형 유류 오염 사고의 경험이 많은 국가입니다. 어, 가장 그 국제 협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1967년 도리케념호 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영국의 그 해안에서 발생했지만 도버해협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해안 전체를 어, 오염시켰기 때문에 프랑스는 직접 어, 당사국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또 1999년 12월 에리카오 사고도 어,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서 국제 협약 1903년 추가 기금 협약을 만드는 계기가 된 주요한 어 운임 사고입니다. 어, 이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국제 협약을 제정하고 또 개정해 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69년 책임 협약과 1971년 국제 기금 협약의 제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1992년 책임협약과 어, 1992년 국제기금협약 또 2003년 어, 추가기금협약에 모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협약의 국내 수용 형식은 예, 예, 여기 보충기금협약은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추가기금협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내 수용방식으로는 칙령법으로 협약을 승인하고 협약의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칙령으로 협약 원문을 첨부해서 협약의 문구 그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긴급 방제 계획인 폴라, 폴마르 플랜, 즉 폴마르 매, 메리타임 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랜은 유류 및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해상, 육상 및 어, 상공의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 플랜에 의하여 수행된 해상 및해안오염방지에 어, 지출된 비용은 모두 폴마르 펀드에서 어, 지불하게 됩니다. 어, 이 폴마르 펀드 즉 폴마르 기금이 프랑스의 독특한 이러한 그 어, 제도인데요. 폴마르 프로엔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기금의 규모는 오염사고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폴마르 기금의 사용기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수행한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지급에 사용되고 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허비스피릿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어, 국가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방제업체들을 총동원해서 방제를 하지만 은이 방제조치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오염손해의 어, 오염, 어, 오염 손해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 오염손해가 확정되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이 됨으로 인해서 방제업체들이 방제비용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 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마르 기금과 같은 그 제도는 어,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은 프랑스에서 어, 충분히 도입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폴마르 기금의 지급 내역을 보면요. 어, 한 12가지로 우리가 그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오염은 관리비용, 두번째 인력 동원 비용, 세번째 환경보호기용, 네번째 오염물질 수거 비용, 다섯번째 민간기업이 실시한 방제작업 비용, 여섯번째 손상된 장비 수리 및 교체, 일곱번째 자원봉사자 관련 비용, 여덟번째 방제요원 인건비 및 방제작업 전문가 수당, 아홉번째 구급대 운영비, 열번째 외부장비 요청에 소요된 비용 및 비축기지에 없는 장비 사용료, 열한번째 조류구조비용 이세 같은거죠. 열두번째 의료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집행은 해양관청과 지방정부의 경찰청에서 어,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그 유료오염손해배상 및 보상제도와 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캐나다 제도의 특징은 캐나다의 유료용 손해배상 및 보상제도가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최악국인 동시에, 어, 메리타임 라이빌리티 액트 즉, 회사 책임법에 근거해서 선박 유료용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체제이면서 이제 선박 유료용 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가로, 어,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1971년 캐나다 상선법에서는 제20장에서 규정한 해양오염배상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 소유자에게 유료오염소원에 대하여 엄격 책임과 책임자한 제도를 인정한 배상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1969년 국제협약체제에 편입하게 되면서 1969년 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동시에 가입하고 어, 이러한 국제 협약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선법을 개정하면서 해양오염 배상기금을 선방유료염기금, 즉, ship source oil pollution fund, s o 로 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제도로 바뀐 것인데요. 2001년 8월 8일에 회사 책임법을 제정하면서 제6부에서, 이 법의 제6부에서 파트 6에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선박 유료용 기금에 대해서 어,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사 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사 책임법에서는 1992년 책임 협약과 어,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의 어, 적용 대상 선박은 물론이고, 협약의 대상,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은 물론이고 항해선이건 아니건 뭐 내항선도 포함이 되겠죠 또는 그내수 내수 항행선까지 포함해서 어, 이런 모든 선박에 대해서 어,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장소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셰벽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캐나다 영토와 베타적 경제 수역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셰벽의 적용 대상 선박은 이에 더해서 캐나다 외의 책임협약 최악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내수, 베타적 경제수역 및 베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 0 0해리이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의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적용범위도 국제협약보다 더 넓게 적용하고 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책임의 내용은 결국 뭐그 국제 협약에 따라갔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캐나다에서 이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 2001년 그 4월 1일부터 어,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어, 캐나다로 수입되는 유류와 캐나다에서 선적되는 어, 벌크 화물류의 어, 톤당 캐나다 화폐 40.07 센트를 분담금으로 부과할 권리를 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2007년 현재 3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1976년 이후에는 어, 이 징수를 하지 않, 않고 있고 어, 이자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에 이제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캐나다의 유료용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조성되어 있는 이러한 기금은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있다. 그 다음 특징적인 것이 그 국제기금의 그 분담료에 따른 그 기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이자로 현재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현재는 조성,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보상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 대상으로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 배상에 사용되고 이요 수산해양부 유류오염대응기관 캐나다 및 책임협약 체약국 국민의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 방지나 제거 또는 최소화 조치에 따른 비용 또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및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유류 유출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는 그 조치와 비용 사이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2001년 캐나다 상선법에 의하여 수산해양구가 취한 조치 비용 및이 법에 의한 모니터링 비용, 강제 지시에 따른 자연인의 조치 비용 등도 모두 보상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은 2,300만 SDR은 캐나다 달러약 3억 8,500만 달러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이, 이것이 이제 한도액이고요. 선박유료용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매 사고당 5억 3,700만 달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그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보다 훨씬 높은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있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밖에도 선박유료용기금은 캐나다의 1992년 국제 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 피해자의 보상, 운영 경비 등에 다양하게 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이그 캐나다의 기금 제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전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어, 정책적인 목표 또는 뭐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 그 필요할 때마다 기금의 고유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어, 그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기금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 캐나다 이 기금을 보면 은 어, 고유 법에서 정해진 고유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그 조성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해놨는데 이 분담금이 쌓이고 분담금의 이자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어그 법에 따른 기금도 어 현재는 별도로 그 납부받지 않고 기금의 이자만으로도 어 국제 기금에 대한 어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등어 고유한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예산의 그 효율적인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우리가 모델로 삼을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보상한도를 보면은요, 어, 1992년 c l c 의 보상한도가 요, 요, 선 아래쪽입니다. 그죠? 요까지 책임을 지면은, 어, 1992년 그 국제기금협약에서는 요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 손해 액이 이, 이선 이제 안쪽에 있으면은, 어, 책임 협약 요, 요 사이에 있으면 이 책임 협약에서 책임지는 것을 플러스 기금 협약까지 합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이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캐나다의 유료형 기금에 의해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하게 보충을 하게 됩니다 어, 더구나 이제 여기서 하나의 더 많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 책임 협약과 그, 보, 어, 추가, 어, 보상 기금 협약에 의해서 보상되는, 어, 때에 있어서 기간이 예, 오래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이 국내에 있는 유료형 보상 기금에서 선 지급을 하고, 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어, 그 방제 조치를 취한 방제 업체의 방제 비용 지급에 있어서도, 어, 아주 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박 유료 오염 기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최초의 수단이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즉, first resort라는 것은 유료 오염 피해자는 선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선박 유료 오염 기금의 오염 손해 보상 및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금은 청구에 대하여 소원의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보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어, 보상을 하게 되고요. 집행관의 보상에 만족하지 않는 청구자는 보상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행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 의 소원의 어, 피해자 구제 또는 방제비용 지급에 있어서 최초 수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라스트 리조트 라는 뜻은 선주를 상대로 캐나다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금은 자동적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고하고 피해자가 선주나 국제기금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기금이 보상한도 내에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 국제기금에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어, 기금의 책임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보상 책임을 기금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우리가 First Resort and Last Resort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료염선의배상및 보상에 관한 그 각국의 법률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국제협약체제의 국가와 국제협약 플러스 국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더 조사해 보시고요. 첫째, 영국의 유료형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어,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 EU 국가유료형 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 봅시다. 세 번째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독자적인 기금제도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우리가 입법적으로 어, 좀 수용할 만한 이런. 어, 제도가 무엇인지 또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상으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